안녕하세요 한찬입니다 오늘은 청테이프를 가지고 놀아 보겠습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를 때 납치를 해서 입을 막을 때 쓰는 청테이프 얼마나 접착력이 대단하면 은 사람들이 이 청테이프만 입에 딱 붙이면 은 말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사왔는데요 제가 직접 입에 붙이고 한번 손을 쓰지 않고 뗄수 있을지 소리를 지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의문인 게 테이프를 붙이면 사실 입을 벌리고 이거나 세게 석바닥을 뺄..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테이프는 뗄 수가 있거든요 입에 붙인거는 왜냐면 입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한번 바로 제 입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로 붙여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자 이렇게 손을 쓰지 않고 여기 밑에 부분을 떼지네요 조금 더 떼어보도록 할게요 손을 쓰지 않고 그 하관의 근육만을 사용을 해서 이게 최대네요 혓바닥을 아무리 길게 내밀어 봐도 여기 옆에 볼 쪽에 붙어있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때리지가 않아요 일단은 침 묻힌 곳은 이제 접착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붙지가 않아요 일단 그러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서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으아, 역시 이 입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여기는 무조건 떼지네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옆집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범죄 테이프로 입을 막는 행위는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궁금증을 해결했으니까 절대로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 테이프를 이렇게만 붙이지 않고 뒤로 다 감아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 떼는 게 너무 힘드네요. 일단 <웃음> 이렇게 위로 한번, 뒤로 한번 감으면 못 빠져나오는 결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살짝 여기 붙이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제가 뭐 범죄를 저지르라고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진짜로 저렇게 했는데. 말을 못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천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올테니까 구독 누르시면은 더욱더 빠르게 저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